안녕하세요. 본지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울산대학교인데요. 또 오랜만에 울산대학교에 왔네요. 이번에 2박, 1박 2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짐이 또 이렇게 또 캐리어를 학교에 끌고 가게 됐네요. 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침 일찍 오느라고 되게 피곤해 죽겠어요.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전 오늘 3시간 강의를 하고 이제 바로 호텔에 갔다가 이제 또 다른 일정을 또 수행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강의도 잘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GO GO! 지금 미리 와서 10시간인데 40분 일찍 왔어요 그래서. 좀 작업 좀 하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마치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 오늘이 첫째 날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관련해서 기초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심화 과정으로 해서 이제 인포그래픽이나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것 같아요. 와우 제가 여기 온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울산에 있는 롯데시티 솔직히 그냥 모텔에서 묵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맘 편하게 내일 일도 해야 되니까 깔끔하고 그리고 괜찮은 세련된 그런 곳을 찾다 보니 롯데시티 호텔로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딱 들어오면요 뭐 굉장히 뭐 여느 호텔과 같이 깔끔해요 어 침대도 그렇고 그리고 일하기 좋은 그런 책상과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데, 욕조도 굉장히 깔끔하고, 어메니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더 괜찮은 그런 어메니티, 어메니티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모텔보다는 좀더 확실히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출장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항상 모텔에서 많이 묵었었는데 혹시라도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출장을 가서도 근데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일이 안 돼요 모텔이라는 그 특수한 환경 때문에 빛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느낌 그러게 여기 호텔 같은 경우엔 창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밝고 뭔가 그런 느낌인데 모텔은 꽉 막혀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일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일을 할수 있는 책상도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모텔이랑 호텔이랑 좀 다른 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호텔에 갈 일이 생기면 출장가서 호텔에 갈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께 꼭 호텔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침 일찍 나왔잖아요 굉장히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좀 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졸려요 일단 한두시간만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잠깐만 자고 일어날게요 저녁입니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에서 시켰어요 이게 가게 이름이에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시켰고요 좀 아내와 같이 못 먹어서 아쉽지만 일단은 제가 대리로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할게요 치킨 프라이드 보이시나요? 호텔에서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숙소를 잡을 때 모텔 같은 그좀 그런 데를 잡으면 딱 막혀 있고 빛도안 들어오는 그런 어두운 곳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먹는 치킨보다는 호텔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네요. 아무튼 내일 강의는요.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학생분들이 진짜 너무 잘 들어주더라고요. 표정도 너무 좋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 적극적이니까 제가 더안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더 알려주려고 하고 평상시에 강의 때잘안 알려주는 것도 막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적극적이면 적극적일수록 강사들은 진짜 힘이 많이 납니다 강사가 앞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어필해주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면 강사 기분 진짜 좋거든요 반응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하나 남기는 이유는 제 기록이거든요 제 일상이고 아마 이렇게 지방으로 출장 다니시는 그런 강사님들이나 룩장인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많이 보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회사를 회사라는 를회사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계속 해야 되니까 노력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저는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 이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내도 제가 즐거우니까 할만한 할 거죠 아무튼 저는 얼른 치킨을 먹고 이제 욕조에 들어가서 편히 쉴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둘째 날인데 어제보다는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아무튼 빨리 수업을 가서 일단 카메라를 또 켤게요 수업 때 이의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울산공항에 왔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공항에서 떡볶이, 포자만두 어쩔 수 없는 이런 삶 오늘 강의는요 그래도 너무 좋았던 게 학생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어,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 또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친? 진짜 진짜 평소에 알려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주게 된것 같아요 좀더더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그래서 진짜 다양한 걸 많이 알려줬던 그런 시간이었네요 울산 데또 왔으면 좋겠다 진짜 1박 2일이 금방 지나가는 거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피곤합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어요 안녕 이지쌤이었습니다